이그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안녕. 다시 돌아온 스프레이 스페인트 예예자 오늘 어떤 거 그릴지 아시는 분자요 뭐야 매니저님 네. 얼굴이야 아니거든 저요. 뭐죠? 감기 걸린 댕댕이. <웃음> 감기 걸려도 목소리가 그런 거야? 네. 저용저 뭐야, 뭐야, 뭐야. 제가 할것 같아요. 제가 알것 같아요.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. 여기서 가장 잘생긴 저를 그리는 <웃음> 거죠. 댕댕. <웃음> <땡땡. 웃음> 어, 요르노님 뭐 그리 것 같아 오늘? 당연히 인디맨 TV의 공주인 저죠. 이거나, 이거나 아 먹어라. 이거나 아 먹어라. 아 <웃음> 이거나 먹어라. 이거나 먹어라. 이... 자, 야. 오늘 레인보우 프렌즈를 그릴 거고요. 오늘. 음. 그림을 같이 그릴 아. 특별한 게일 수가 야, 있습니다 네. 누구일 거 같아요 님들! 누구 누구? 아, 아시는 피카소요? 분? 피카소요? 피카소! <웃음> 야 피카소! 제2의 멤버! 아, 아 아니거든? 음. 자 오늘은 잉위맨 유튜브 공식 썸네일러 1위님을 모셔봤습니다! 바, 바, 바, 바, 바, 바, 바. 입장하세요 입장! 왜 어디서 숨어있어? 오! 왜 숨어있어? 바. 와 장원영이다! 장원영이네 와 장원영이다 <웃음> <장원형이다. 웃음> 자 오늘 이드님 또 나오셨군요 네. 이 지옥의 그, 그림 그리기에 <웃음> 또 썸네일러에답게 우리보다 못그리면 안돼 그래서 부담감이 굉장히 큰 자리인데 오늘 또 나와주셨습니다 아이 그럼 잠깐만요 네네 <웃음> 네. 내가 네. 더잘 그리면 제가 썸네일러인가요? <웃음> 아무 그런거죠 뭐그 근데 네, 늑대님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게 좋아요 늑대님의 그림 실력으로는 발끝만 떼 만큼도 안돼요 늑대님 <웃음> 일로 와봐요 이 아줌마야 먹으라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늘 첫번째 그릴 그림은 레인보우 프렌즈에 나오는 괴물인 블루를 그려보도록 할거예요 각자 블루를 그리러 가자 이든님 자신 있죠? 우리보다 그, 잘 그릴 자신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누르다 썸네일로 잘리는 거 아니야? 이분, <웃음> <웃음> 하 블루를 그려볼까다. 자첫 번째 그림 블루를 다 그렸는데요. 자한 명씩 한번 보죠. 누구부터 보지? 내 거부터 보자. 내 거부터. 내게 바로 위에 있거든. 내아 그림 블루. 와 아, 기대도 해 좋습니다. 나나 나 근데 안 올라가죠. 음. <웃음> 됐다. 오. 아 어때요 여러분들 블루 갔나요? 오, 와 <웃음> 그래 왜 그래? 아 니네 얼마나 잘 그렸길래 내 그림을 그렇게. 야! <웃음> 1점 저는 양식분상 1점 드리겠습니다 아 도대체 뭐가 이렇게 부족한데 요 뭐가 부족한지 아, 좀 그려보세요 아, 저는 말씀드릴게요 아, 블루가 눈이 너무 네. 초록초록이에요 그게 문제. <웃음> 아 이게 제가... 블루가 이게 그냥 그냥 블루가 아니고 그 표지판 블루예요 표지판 블루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몸에 입체적인 그런게 좀 부족합니다 아 전문가들이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노력상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노력상 <웃음>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꺼 봐요 제일 가까워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여깁니다 요로로 꺼? 어? 내가 더잘 그린거 같은데? 어 내가 더 기본에 도... 충실한 느낌 아 기본에 충실하긴 한데 뭐 내가 더 잘한거 같은데 뭐가 네? 다르죠? 제희꺼랑 유료루건 네? 좀 깔끔 깔끔 하잖아요 깔끔하다 그래서 근데 내가 보기엔 둘다 비슷해 아 <웃음> 네? <웃음> 그래 댕대가말 잘했다 어? 네? 그래 네. 둘다 비슷하네 노력상 줘 노력상이라도. 노력상 해도 노력상 뭐 비슷하긴 해 노력상 음. 다음은 제거봐요와 우승후보 느낌이 좋네요 약간 그래서... 좀비판이네요 약간 그렇죠 좀비판리아가 그린 하, 블루인데 음. 리아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 그러게요. 약간 이건 좀 느낌이 있네요. 약간 새로 창조한 느낌. 약간... 내가 뭔지게 내가 그렸다. 룰라 룰라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. 여민님 잘 보면 음. 유일하게 혓바닥까지 다 디테일하게 그렸음. 혓바닥 음. 원래 블루 혓바닥 없는데 침인데 왜 혓바닥이 있지? 그리고 좀비 버전이라 혓바닥이 아아 그리고 눈이 한쪽이 빨간색이 네온색이네요또 보니까 세세히 네, 보니까 누가 그려줬어요 멋있다 음. 느낌 있네 음. 잘 그렸다 이건 인정 어 느낌 있네 자음에는 저기 거 저기 거 보자 저기 댕댕이 건가 저거 음저 골목엔 내가 지은 거야 좋아 좋아 한번 볼까 나는 기본에 충실했어 아, 잘 그렸다 댕댕이 눈 한쪽은 반짝반짝 빛나네. 레인보우 프렌즈니까 레인보우로 빛나면 좋지 않을까해서 만들어줬지야저 위에 있는 거는 바나나인가 봐. 맛있겠지? <웃음> 바나나 껍질만 있는 것 같은데. 어, 아, 어쨌든 뭐 24. 점 여맨이 이겼다. <웃음> 아틀라스에게 나는 이겼네. 늑대 거 보자. 늑대 거. 따라 따라와. 늑대 거 어디서 꽁꽁 숨겼어? 아, 아 늑대 그리면 제일 기대돼. 제일. 맞아 나는 잘 그렸거든 어 이거 뭐야 야늑대고좀 그리... 귀여운데 이렇게 귀여워 늑대 그림 이렇게 짱을 짱그레? <웃음> 이게 산... 맛이야 아니 늑대 그림에 뭐 지렁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? 뭐, 약간 사툰 그린채야 크레용 느낌을 준게 아닐까? 그레용 아, 느낌으로 아트 느낌을 살렸다? 아그렇지 <웃음> 그치 렇지 이렇게 보니까 또 음... 좀리 심심한 느낌이긴 하다 음, 엄청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귀엽네 그 다음에 누구거 안 봤다 미효꺼 안 봤어 미효꺼 안 보러 아, 갈까? 떨리한데내거지하 있어 응. 우와. 오? 오 와. 오오 야옹!! 야, 레전드인 야. 이거 레전드인데 이거?! 음. 야 이거 뭐야? 야오 어, 느낌있다 미효야 연출이 진짜 약간 사이버펑크 이런 느낌이네 야오 굉장히 강해보이는데 목이 되게 길다 또난 근육이 좋아 <웃음> 자기 취향을 또 고백해버리는걸? 좋네요 되게 강해보이는 블루 이제 여기 들어오면은 헬창 이제 블루거든요? 아, 아, 여기 그리고 이 들어오는 이 입구 같은 이 연출이 아 좋네요 어울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썸네일러 이드님의 그림 그림은 어딨죠? 어딨어 어딨어 가운데 가운데? 아 기대가 되는데요? 야, 다 다르네요. <웃음> 다르긴 하네요. <웃음> 이거 나 아니야 나? 아 진흙 땡가? 나 아니야. <웃음> 야니 네 얼굴 보고 이거 보잖아. 진짜 웃겨. <웃음> 웃겨. 아니,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침 흘리면 난그 침이라도 <웃음> 사랑할 수 있어. 어어. 퍼피용. 퍼피용. 여고맨들의 마음을 훔친 블루? <웃음> 블루 미소년 블루 아 이쁘다 진짜 야 이거 썸네일 각 저장 저장 <웃음> 야그기서 귀만 그리면 진짜 늑대가 될 수도 있겠는걸 구독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그릴 건데 이번에는 레인보우 프렌즈 중에서 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? 네 좋아요 자, 이번에 두 번째 그림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레인보우 프렌즈 괴물 하나씩 그려 봤는데 누구 꺼부터 볼까? 가까운 사람 있어? 나 아, 저기. 아, 어, 어, 어깨. 아 거부터? 네. 내 거는 여기에요 어우. 어. 파파. 파파. <웃음> 자, 벤트 안에 있던 이제 괴물이 이제 나온 모습. 아, 굉장히 큰 모습이죠? 꽤나 귀엽네. 근데 이거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? 이거 하나 둘 <웃음> 여섯 개는 되는 것 같은데? 아그 정도 됩니다 아.. 어 귀엽네요 달려야 어.. 어.. 그 잘그렸네요자 <웃음> 다음 깜짝 피는데 어디어디 어디 여미 어어 어오야 오렌지가 이제 불길을 달리는 모습 <웃음> 맞아요 오! 오렌지는 불길로만 다니니까요 오렌지가 왜뛰어다니는지 아세요? 제가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 배가 고파서 뛰어가는 거래. 어, 밥을 먹기 위해서. 뭔가요? 은왜나타나요아 어... 그거 방구꼈서 아, 아, 그래. 구워먹으려고 어. <웃음> 자 미호님의 오렌지 잡았고요. 자 다음. 제 거야 제 거. 오케이 늑대 꺼는 진짜 하나도 기대 안되는데 한번 가볼게요. 그래야 이거 뱈구리가 어 있는데. 개구리가 있는데? 그래도 귀엽네요 약간 짜글짜글하니 귀여워요. 귀엽긴 여워요귀 한데 래도 어, 혹시 늑대님이 어. 그리셨나요? 아, 이건 제 그림이에요 아. 제 퀄리티부터 <웃음> 다르잖아요 조금나못 아. 그렸네요 근데 둘다 개구리인 건 알겠네요? 아니에요 <웃음> 저잘 그렸어요 어 이거는 늑대가 그린 거 이거는 어잘 그렸네 명암을좀잘 주긴 했네요 명암도잘 줬고 그리고 이 손에 닿으면 돌두두두두 말려가지고 먹히잖아요 저거 먹히잖아요 무서웡 무서웡 아잘 그렸다 오케이 다음! 댕댕이 바로 뒤에 있어요 야 짠. 이거 댕댕이 가그린 이거 그거네 오우 빨리들어 뒤에 야 이빨, 이빨 표현이 좋다 그니까 러 약간 휴지 같아 <웃음> 그 휴지 아. 물로 젖어가지고 아. 딱 던졌을 때 아. 붙은 거 아시죠? 그렇긴 하네. 시간에 빠져야 될 같은데 나는. 음, 나 괜찮네요. 음. 좋아. 자 그러면은 누구 꺼안 봤지? 아아 아, 아, 오케이. 이번에는 이든님 꺼 한번 보자. 이든님의 그림은 됩니다. 아 기대가 되는데 아까도 정말 놀라웠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림으로 우리를 또. 응, 야. 아 이거 퍼플이네요? 와 느낌 있다. 어 아, 아, 블루는 약간 밝은 느낌이라면 퍼플은 약간 어두운 느낌, 마치 진짜 벤트에 있을 것 같은. 퍼플 자. 오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퍼플 오빠. <웃음> <웃음> 퍼플 오빠. 아이 호주 얇게 그려봐 그릴 거면. 아아왜 뭐? 그래 우리 퍼플 오빠한테? 이야. 근데 진짜 잘 그렸다 이거 이거. 허, 이 다크 서클 느낌 좋네요. 역시 이든님 실망시키지 않네요. 행입니다오 흑화했음? 저기. 우와, 거로 화남? 그림 망치지 말고 지워주세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자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그림인데요. 아, 이제 이든님보다 아잘 그렸기 때문에 제, 제 마지막을 그, 그 지하실로 오시면 돼요. 그 하수구 뚜껑에 가시면은 하수구 뚜껑에 진짜 벤트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오. 얘들어 간다. 오, 위치 선정이 좋았네. 어, 아. 그림자인가 이거? 됐자. 아니야, 그림자 아니고. 밴트 뚜껑입니다. 아. 왜 그랬죠? 어때? 아직 대지 시원찮네요. 대지 오. 진짜? 어, 레인보이 이거 이연기를 뿌려질까서 느낌 있는데요. 와우. 님은 자 어쨌든 이렇게 썸네일러님과 <웃음> 함께한 스프레이! 게임 예, 해봤는데요?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림 보고 끝내보죠 나가기 아 이거는 뭐 제일 잘 그린거 보도록 할게요 야 역시 짱이다 음. 좋네요 이대로 그냥 팔아도 되겠어 자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해 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, 안녕, 안녕, 뿅녕독뿅 어, 어. 좋아요 뿅 <뭐라> 안녕,